근데 대동광변에 들어왔을때이 사람이 거기서 죽지요. 마지막 그 창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 책을 던져주고 죽잖아요. 에? 책을 던져주는데 그 책을 던져주었는데 그 책을 이게 뭔가해 가지고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집에 가지고 와서 읽어 그한 사람이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평양에 이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시을 일는그 역사를 통해서. 근데 그 교회가 발견이 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지금 찾아내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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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 사는 건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진다고요. 그 지금 뭐 어,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인터넷으로 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잖아요. 렇 이게 이제 이거 얼마 있으면 성도가 몇명 모였는데, 어, 이 운영이 안 돼서 어, 우리가 이제 할머니만 몇명안 짓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문 닫고 판다. 그리고 뭐 건물도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대해서는요, 하나의 미랄이 됐잖아요. 썩어서 한 선교사가 피를 타며 죽으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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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다음에 역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더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아, 이게 왜 그래요? 지금 영국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일 세들은 열심을 낸 거예요. 낸데 교육을 제대로, 후세 교육을 제대로 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운동이 어디서 났지요 영국에서 났어요. 영국에서 전 세계로 번져나갔지요. 근데 그런데 자기들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요? 세상은 다이고 컴퓨터 지는 막밖어 나가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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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만드는 것은 이제 성도지요. 지체는 누구예요? 성도. 성도. 성도. 믿는 사람들. 성도. 이쪽도 3, 3번 3번은 성도 어,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0편 95편 6절 오라오라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왕의 네. 예배의 그 사명을 말하는거지요. 자 그리고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예. 최고의 예. 영광스러운 의문는 예. 예배이다 예. 예배에 대한 성명과 예. 축복의 분신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것이다. 임재를 체험하며 예. 예. 영광 돌리고 그 음성을 듣고 생명과 은혜를 충전하는 것이다 예. 예배의 만남을 예. 통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변화와 치유와, 치유와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에 예. 예배만이 살 길이다 성공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예배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배 5대 요소는 말씀 선포, 찬양, 기도, 감사의 물, 교제이다 예배 공동체는 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열합을 기념하는 세례 그리고 교제의 은혜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 두 가지 성내전이 있으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자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예식 두 가지 세례와 세례. 주의 만찬 네. 천주계는 일곱 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 받기 위해서 일곱 가지를 해야 되는 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조건은 기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어, 주의 만찬은 어, 예수님의 구속을 감사면서 하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어, 이렇게 어, 그 주의 만찬은 이 복음을 전하되서 어, 내가 주님과 연합돼 있다 그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전하는 것이 주의 많입니다 세례는 몇번 받죠? 한번 어, 이제 주님과 연합된 것은 한 번이고 어, 그 은혜를 어, 누리고 전하는 것은 계속 자 그럼 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시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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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모이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예배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예배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예배 시에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모든 현대교회들은 시설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요 왜? 편리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오니까 교회 안에 뭐 카페니 뭐니 의자도 편하게 만들어둬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세상에서도 이렇게 복잡한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복잡하면 됩니까? 편하게 만들어지 그래서, 한국의 교회를 가면요, 정말 호텔보다 좋아요. 호텔보다. 편안한 교회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옆교회가 잘 지면, 그 다음 교회는 더잘 짓고, 더잘 짓고, 더잘 짓고, 막 경쟁이 막. 무지 무지한 돈이 선교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들은 교회하면 편안하지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보다 더 편한 데가 많아. 뭐 노래방 같은 데 있고 찜질방도 있고 좋은 데가 더 많아. 그러면 교회가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별로 인기가 없고 요새는 토요일날까지 쉬어버리네. 그냥 둘로 서로 다 나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대가를 지고 해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거기 있어요. 우리 예배의 대가. 우리는 자신을 산 채물을 들였는데 그걸 안 해. 그러면 교회가 발전은 교회 시설을 잘 해가지고 그런 것은 무능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편하기를 원하지, 교회 와서 헌신과 범사라고 함께 친 거, 이걸 잘원하지를 않아요. 피곤하니까, 피곤하다, 그거지요. 그래서 이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가 유럽교회가 그러다가 다 망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대로 한국교회가. 있고 여러분 중국 교회가 지금 막 발전하는데 막 찬약을 쏟가지고막세 시간 하고 막난리근데 시설 보면요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엉망진창에. 이한국교회가있거든요 의자도 없잖아요. 이 바닥이야. 옛날 한국교회 다 바닥에 앉아서 방석 깔으면 좋은 교회고 막그 추운 겨울에 히팅이 어디 래요 그냥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나가서 제이렇게 깡이 다베게빼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손 이렇게 끼고 기도하잖아요. 얼어붙어 가지고 안빠듯하게 이게, 이게 어려가지고. 마디가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그래서 막 이거 빼려고 노력해 이게 빠졌다고요. 근데 추운 데서 막 어, 힘드니까 기도할 때 소리가 더 나는 거죠 그냥 술술하면 이게 너무 추니까 그때 참 좋았어요. 함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뭐 무리하게 상식 없이 그큰목소리를 기도한다고 뭐 방을 하면 쫓겨나요. 잘못하면 좋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겉에서가 궁전 같고 막 별장 같고 막 기가 막히는왔어요 한국계에요. 목사님이 자곡대기에 당의 장식이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비서를 셋 넷만 나요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님한테 별따기큰게 있어요. 별따기내 <웃음> 친구들이 같이 계세요. <웃음> 신호는 참 좋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한국만 들어가니까요주욱이확 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오셨습니까? 아뭐 아무리 내 친구랑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비서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베이터는막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조사를 받아야 돼.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하던 차전사만 하니까 앞자리 다잘라버려못 만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친구를. 친구 목사인데. 그러면또 이제 전화하면은 아참 아, 반갑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뭐 바빠서 무슨 일인데 그냥 끊어지는 거죠. 그 끊어져서 울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고급화가 되니까 아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랑과 교제와 친 오늘 사람들은 대가를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해요 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뭐를 원해요? 교회의 성장, 발전. 편안한 걸 원하지요. 요새는 개척교회 어려운 거예요성국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다 편한 데 찾아가니까. 편한 데 찾아가니까. 그래서 막성막 막 투자하고 막 요새 전도하려면 된데 어떻게냐면 아그 어, 벽걸이 TV 있잖아 벽걸이 TV 예4 4천 불짜리 이거 준다고는 오는 거야 그때는 이거 준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고 예배 공동체예요 오늘 예배가요 무슨 연극이다 돼 버렸어 요 아, 만당 같은 거면 붕연도 사람 많이 와요 진짜 말씀을 참한게잘 들지 참 안아요이 참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무슨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죠? 세 번째. 그쵸?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바꾸세요. 왜요? 34절로 35절이면 성경 석절인데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면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걸 바꿨어요. 사랑의 공동체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교제에 속하는 거예요. 교제, 그렇죠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 교회에서 사랑때면 남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한번 그래도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시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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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세대의, 세대의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많은 것들이 진정한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서고픈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무속 신앙에 젖어 있거나 광대 문화적 배경이 의식화되어 흔히 그리스도인들도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무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구시나연극을 보는 것처럼 관객으로 앉아만 있는 것이다. 무대의 주인공은 목사님이고 방대상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연출가로 착각하고 있다. 예배 연곡을 보고 난후 관객들은 오늘 예배는 어땠어? 오늘 설교는 짧아서 아주 좋았어. 오늘은 목사님이 아주, 죽, 아주 죽을 수 있고 있더구만. 눈에가 안됐어. 목사님 말이 너무 빨랐지. 목사님 양복과 그 빨간 넥타이가 아주 멋지어